서버센스 페인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버센스 페인터는 3차원 기반의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새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빈 종이를 하나 열을 거요. 서버스텐스 페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와 브러쉬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토샵을 하면서 레이어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와 정확한 브러쉬의 이해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새 레이어에다가 뭔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뭐 파란색이 있다니까 파란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어, Substance p 뭐 S라고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이 포토샵은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흰색이 채워져 있고요. 위쪽 레이어에 레이어 1번에 투명한 레이어에다가 파란색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레이어를 눈을 가려두고 자, 새 레이어에다가 색을 칠한 다음에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해 볼게요. 마스크는 우리 말로 가리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포토샵 아래쪽에 보면, 자, a 드 레이어 마스크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를 눌러서 어,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 레이어 마스크는 흑백의 채널만 뭐 정확하게는 그레이 스케일의 채널만 인식하는 어, 영역인데요 이 레이어 마스크에는 어, 자동으로 흑백만 인식되기 때문에 어, 원래는 그레이 스케일 회색 조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흑백 이라고 하겠습니다 흑백만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선택한 파란색이 없어지고 흰색 검정색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rgb 레벨 레이어로 다시 돌아오면 어, 흰색 파랑색 이었는데 레이어 마스크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흰색 검정색이 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에서 블랙은 없다는 뜻입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블랙이 되는 거고요 어, rgb 세개의 값이 모두 들어가면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영역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할게요 현재 선택된 영역에, 레이어 마스크의 현재 선택된 영역에 현재는 흰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 온전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검정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파란색의 일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래쪽의 백그라운드가 보이는 겁니다. 현재 레이어의 파란색 필레이어에 검정색 마스크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서 바탕화면 색깔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의 색깔을 백그라운드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연두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색 필레이어를 눈을 가려볼게요. 어, 전체 배경색은 연두색입니다. 거기에 파란색 필 레이어가 하나 올라가 있지만, 그 파란색 필 레이어는 마스크의 영향을 받아서 마스크의 흰색은 자기 색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마스크의 검정색은 투명하게 보여서 바탕색이 보이는 원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 흰색과 검정색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레이 스케일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옆에 비슷한 영역의 크기에다가 그레이 스케일을 채워볼게요. 그레디언트로 G. 자그레디언트에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워볼게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완전 수직으로 자 그렇게 했더니 레이어 마스크의 검정색 부분은 후면에서 바탕색이 그대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흰색으로 바뀌면서 점점 자기 레이어의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어, 이것이 바로 포토샵의 레이어 마스크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빈 레이어의 글자를 써봤는데요 이것을 레이어 마스크로 표현을 해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아까처럼 파란색을 채우고 그 파란색에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서 레이어 마스크에 음 S자를 똑같이 써볼게요. 자 검정색으로 쓰면 투명해져서 배경색인 연두색이 보이겠죠.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아까와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 파란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파란색의 바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이어 마스크의 흰색 부분이 검정이 되고 검정색 부분이 흰색이 되면 어, 색이 반전되어서 어, 대부분의 영역은 투명해지고요. 이 S자 영역이 하얗게 되면 그 부분만 원래의 색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레이어 마스크를 반전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아까 그린 이것과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린 이것이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하면 되는 것을 왜 레이어 마스크를 가지고 이용하느냐 하면은 어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이 원본을 유지한 채로 마스크만 수정을 해서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샘플로 외부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구글에서 패션 모델을 검색해서 이렇게 어, 모델들이 있는 사진을 불러왔고요 이 사진의 크기를 좀 변경을 시켜 볼게요 화면에 가득 차는 크기로 크기를 변경했습니다 자, 아래쪽 파란색 잠시 놔두고요 어, 백그라운드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사람을 크로마키로 분리해 내는 방법 지금 여기 보이는 어, 라쏘 툴을 이용해서 올가미 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사람만 분리한다고 치면 이렇게 자 이런 작업 과정을 거쳐서 보통은 딜리트를 눌러서 배경을 지우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대략만 자 여러분이 실제로 포토샵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부분 부분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에 큰 작업을 하게 되면 잘못되었을 때 뒤돌아 가야 되는 수고가 많거든요 대개는 이러이 방,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디자이너들이 어, 현직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을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결국은 사람만 남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 실수로 손가락을 하나 잘랐다고 치죠 자 이렇게 해서 미쳐 보지 못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한참의 작업이 진행되고 나서 어, 뒤늦게 그 사실을 발견하거나 또는 편집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걸 되돌리려면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죠. 나머지는 이렇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따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물론 라소 툴 이외에도 펜 어, 툴을 이용한다거나 어, 또는 뭐더 다른 방법으로 컬러를 이용한다거나 포커스를 이용한다거나 색 영역 같은 거를 이용해서 더 정교하게 어, 배경과 오브젝트를 분리해 내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분리를 해냈는데요 어,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을 때 아까 손가락이 없어졌죠 이 부분을 다시 재생시키려면 뭐이 사진을 다시 붙여와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스케일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어, 그 추가적인 작업까지도 다시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처럼 레벨을 조절한다든지 어, 또는 이렇게 커버를 조절한다든지 자뭐 이런 작업을 추가로 했다 그러면 원본 작업에서 이 작업까지를 또 추가로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주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 말고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색은 없다라는 뜻으로 투명해서 없어지는 거고요. 흰색은 있다라는 뜻으로 남아있는 거죠. 회색은 50% 그레이로서 절반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서 아까처럼 대략적인 영역을 정해주고요. 여기에다가 검정색을 칠해주면 투명해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어, 뭐 일정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 모양, 이 이런 걸 따낼 때도, 이 근육의 흐름이나 또는 그 저런 풀앞들의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을 마음속으로 유추해 나가면서, 걔네들이 흘러나가는 방향대로 작업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가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옷주름이 겹치는 부분, 여기 프랍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부분, 그리고 근육의 삼두근 부분이 뒤로 볼록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일부러 실수로 찍어 볼게요. 실수한 것처럼. 손가락을 먼저 이렇게 지워서 자 이런 부분도 프랍인데 이 도넛 모양의 형태를 마음속으로 그리, 그려내면서 여기 뼈의 손마디 이렇게 해야만 괜찮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도 주름방향 이런걸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전환근 부분 손목부분의 흐름 도넛의 모양 이런것들을 마음에 두고 작업을 해야 좋다는 얘기죠. 여기도 옷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겹치는 부분 자, 조금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어, 물론 타블렛이 없으면 뭐 이런 작업을 이렇게 빨리 하기가 아주 힘들겠죠 타블렛을 사용해야 여러가지 그래픽에 좀유리할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따냈는데 어, 손가락이 없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 지금 여기는 원본 이미지에는 변화가 없고 레이어 마스크만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살려주면 되는거죠. 흰색이 있다니까 컬러 피커를 소왑해서 여기에다가 흰색을 칠해주면 되겠죠. 브러쉬를 가지고 자 브러쉬에 뭐오페스티 플로우 이런것들 대략 확인하고요. 손가락이 있을만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살려줍니다. 자 이러면 온전하게 살아났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하면 되겠죠. 라소 툴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따내고요. 여기도 새끼손가락 엄지손톱, 손근육 여기에다가 당연히 어, 검정색을 칠해야만 그 부분이 투명해서 안보이겠죠. 손가락, 근육과 손마디, 손톱 그 모양을 생각해주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런 크로마키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 원리가 똑같이 서버 센서 페인트에 적용이 됩니다. 서버 센서 페인트에도 지금 여기처럼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어, add, p a i 우리가 직접 그린거죠. a d 페인 a 또는 어, 여기처럼 a d 필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색깔을 통째로 다 채우는거죠. a d 필. 그 다음에 이런것들은 뭐 다른 데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실은 눌러붙인 거죠. 이런 거는 스텐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서버 스탠스 페인트에서 그 동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 스탠스 페인트의 처음 화면인데요. 일단 레이어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서버 스탠스 페인트에서는 파일을 가져올 때 메시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올 수 있는 파일은 여기 보이는 몇가지 확장자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fbx, abc, obj 그 다음에 dae fly, glt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fbx와 obj죠. 그러면 fbx를 가지고 올게요. 자, fbx에 skull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열기 자 몇가지 옵션이 있는데 손대지 않고 그대로 열기 해볼게요. 자 UV가 잘 펴진 스컬이 들어왔는데요. 어, 여기 뷰포트의 간단한 설명으로는 왼쪽 화면은 3D 뷰포트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2D 뷰포트가 되겠습니다. UV 텍스처맵이죠그 다음에 몇가지 어, 작은 윈도우들 뭐, 패널이라고도 하고 윈도우라고도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는 뭐 셀프, shelf, 선반 쉘프라고도 하고요. 여러가지 용어들이 쓰이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서버스텐스 페인트의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천하는 인터페이스는 지금처럼 어, 요즘은 대부분 16대 9 또는 그보다 더큰 와이드 스크린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 메뉴들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여러 칼럼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3d 뷰 오른쪽에는 2d 뷰그 다음에 포토샵과 서브스텐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업을 실무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어, 스크롤을 줄일 수 있도록 레이어 창을 이렇게 길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내가 현재 선택하는 어떤 기능에 따라서 어, 오른쪽 프로프티스 속성창이 열리는데요. 이 속성창도 이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늘어놓을 수 있도록 레이어와 프로프티를 세로로 길게 내려놓고 그다음에 가끔씩 선택하는 어 여기 쉘프창. Shelf 쉘프는 뭐 작업 선반 그런 의미인데요. 어, 여기에는 미리 보기가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가 현재 여기 데이터를 불러 왔는데 일단은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서버스텐스 어, 페인트에 데이터를 불러 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uv 가 펼쳐져 있는 데이터 여야 됩니다 uv 가 없거나 또는 uv 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에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현재 레이어 1번이라는 게 있고요. 포토샵과 달리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없습니다. 자, 레이어 1번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레이어 1을 선택하고 현재 여기 에 브러쉬 모드, 페인트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속성 창에서 이 페인트의 속성을 조절해야 되는데 가끔씩 어떤 경우는 여기 세 번째 있는 스텐실 모드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칠을 하려고 해도 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칠을 하려고 하는데 칠이 안될 때는 UV가 잘 펴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속성창의 페인트 모드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페인트 모드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포토샵의 컬러 피커와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흰색에 클릭을 해서 색을 찍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RGB 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가 어, Hue죠. Hue, Saturation, 그 다음에 어, Value, Brightness. 자 우리는 푸른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푸른색을 3D에서 칠해 볼게요. 자 3D에 오니까 이렇게 브러쉬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3D에서 칠을 하면 2D 텍셔에 자동으로 칠이 됩니다. 서버스텐스 페인터의 3D 화면 조작 방법은 요즘 대부분의 3D 툴들이 쓰는 것과 같은 방법인데요. 마야와 어, 시네마포디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야와 시네마포디. Alt 키와 마우스 왼쪽, 가운데, 오른쪽 3개 버튼으로 조작을 할수 있고요. 자, Al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아크로테이트가 됩니다. 화면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줌인이 가능하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움직이게 되면 패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 조작은 Alt 키와 마우스 버튼 세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좀 칠해 봤고요이 파란색에다가 어 이번에는 이 레이어에다가 여기 조그마한 매직원더처럼 생긴 버튼이 있는데 a 드이펙트죠 효과를 추가하는데 여기에 a 드페인 a 라는 페인트 이펙트를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레이어 1번 아래쪽에 레이어의 썸네일 바로 아래쪽에 눈이 있는 페인트 이펙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페인트 이펙트에는 다른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컬러에서 원래 칠한 색과 좀 대비되는 색을 칠해 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는 색 노란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칠 했습니다. 자, 원래 칠해 놓았던 파란색을 덮어 쓰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덩어리에 칠을 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레이어에 직접 칠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레이어에 페인트 이펙트를 추가해서 칠을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는 뭐 나중에 칠한게 위에 있는 것 같지만 페인트 이펙트 말고 레이어 1번인 원래 레이어를 선택해서 다른 색을 또 한번 칠해 볼게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색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자 여기에는 어 브러쉬를 좀 작게 해서 작은 동그라미들을 칠해 볼게요. 자 뭔가 발견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레이어 1번에 칠한 것은 아래쪽 청으로 내려가고요 페인트 이펙트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인트 이펙트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리네임은 더블클릭하면 되고요. 페인트 언더바 옐로우라고 할게요. 노란색으로 칠했으니까. 자, 페인트 언더바 옐로우라는 이펙트를 눈을 가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베이스 레이어에 칠했던 것 위에 페인트 이펙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레이어에 칠한 것도 그대로 다 살아있죠. 그래서 일단 레이어에 칠하는 방법은 베이스 레이어에 칠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위에 페인트 이펙트를 추가해서 칠을 하는 방법 자, 페인트 이펙트를 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add 페인트 자 이번에는 어, 여기에 그린이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그린으로 색깔을 칠해 볼게요. 자브러시도 아까와 달리 자 그린을 칠했는데요. 어, 그린이 위에 있고 옐로우가 아래쪽에 있네요. 레이어 두 개의, 아, 레이어 두 개가 아니고, 이펙트 두 개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그랬더니, 위에 있는 이펙트가 아래에 있는 이펙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레이어의 색깔을 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포토샵에서 했던 어, 지금 방금 한 것이 마치 이 느낌이죠 어, 실제로 내가 레이어에 칠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방법이 아니고 어,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 레이어 마스크가 없다면 어, 이건 필 레이어가 되어서 레이어 전체에 색을 하나 가득 채운 효과가 될 겁니다 서버스텐스 페인트에서 자, add layer 그 다음에 add fill layer 이렇게 있네요. 자, add layer는 지금처럼 빈 레이어를 생성해 주고요. delete add fill layer는 어, bucket 모양이 있죠. paint bucket 이걸 누르면 자, 특정한 색깔이 칠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레이어 1을 덮었기 때문에 레이어 1에 있는 게안 보이는 거예요. 덮여져서. 그 특정한 색깔이 뭐냐. 필레이어의 프라퍼티 속성 창에서 아래쪽에 보면 베이스 컬러라는 것이 필레이어 전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포토샵에서 했던 것처럼 푸른색을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 전체가 이렇게 칠이 되었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1은 일반 레이어죠. 덮여서 안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필레이어의 눈을 가려보면 눈을 가리니까 투명해진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1번 아까 작업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다시 필레이어의 눈을 켜면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그대로 어 스컬에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포토샵에서 했던 것처럼 포토샵에서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걸 추가했죠. 이것처럼 서버스텐스 페인트에서도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넣어볼게요. 자, 마스크는 포토샵 아이콘과 같습니다. 포토샵에서도 어, 흰색 네모 안에 뻥 뚫린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서도 흰색 네모 안에 뻥 뚫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애드 마스크를 누르면 흰색을 사용할 거냐, 검정색을 사용할 거냐, 뭐또 다른 여러 가지를 쓸 거냐가 있는데 주로 흰색과 검정색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서도 블랙 마스크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블랙은 컴퓨터에서 없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애드 블랙 마스크를 넣으면 실제로는 파란색이 있지만 마스크가 블랙이 되면서 그 파란색을 투명하게 해버리는거죠.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에 효과를 주는데 여기에 Add a p a i n t 를 줘볼게요. 아까 사용했던 페인트 이펙트를 줄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일반 레이어에서는 일반 레이어에 효과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 레이어의 썸네일 바로 아래쪽에 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근데 지금은 레이어 마스크의 효과를 추가했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 아래쪽으로 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일반 레이에 어 적용된 효과들. 이것은 레이어 마스크에 적용된 효과입니다. 이 마스크 밑에 눈이 있죠. 자 여기 페인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 그 부모는 마스크죠. 마스크는 그레이 스케일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완전 화이트부터 그레이 그 다음에 완전 블랙까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속성창이 처음부터 그레이 스케일이 됩니다. 내가 여기에 빨간색을 칠해도 빨간색으로 인식되지 않고 그 빨간색의 명도값만 인식해서 그레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흰색의 색깔이 가있죠. 자, 흰색은 컴퓨터에서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브러쉬로 칠해 볼게요. 약간 브러쉬를 키워서. 자, 그동안 칠하지 않은 영역에다가, 잇몸 쪽에다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파란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고, 파란색 필 레이어의 마스크 영역에 검정색, 아, 흰색을 칠함으로써 어, 그 파란색의 원래 필레이어가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검정색을 칠해서 여기에다가 칠하게 되면 파란색 레이어가 투명해져서 밑색인 어, 레이어 1번의 텍스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토샵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파란색을 필레이어로 가득 채워놓고 검정색은 투명하게 흰색은 원래 레이어를 표현하는 거죠. 서브 센서 페인트에서도 완전히 똑같죠. 자, 만약에 페인트 이펙트를 없애면 흰색과 검정색의 마스크가 없이 전체가 검정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레이어가 투명해져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에 이펙트를 추가하는데 Add, f i l l 해볼게요. 자 Add, f i l l 을 했더니 어 기본적으로는 회색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레이어는 푸른색이지만 그 푸른색이 50% 투명 내지는 불투명해져서 50%만 남게 되는거죠. add필 add필의 그레이 스케일을 완전히 흰색으로 가게 되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불투명하게 나오겠죠 반대로 검정색 쪽으로 가게 되면 전체가 투명해져서 없는 것과 똑같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에 add필 레일를 이용해서 흰색을 주게 되면 원래의 자기색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 블랙 마스크에 흰색을 채운 건데요. 그럼 처음부터 흰색을 채운 거랑 결과는 같아집니다. 해볼게요. 필 이펙트를 끄고 블랙 레이어 마스크 대신에 블랙 레이어 마스크도 끌게요. 얘 대신에 레이어 마스크에서 화이트 자 그러면 처음부터 흰색이 되는거죠 그리고 이 흰색에 add필 하면 아까처럼 역시 똑같이 그레이가 되고요 얘를 어, 완전히 없는걸로 하거나 또는 완전히 있는걸로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면 화이트 마스크가 되는거고 어, 긍정적으로 보면은 블랙 마스크가 되는거죠 자이필 이외에도 이미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화이트 마스크 말고 마스크 방법 중에서 비트맵 마스크를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비트맵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 여기 있는 비트맵 말고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토샵에서 이것을 지금 얘가 배경이 인버스가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둘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려인지 두업 여기서 어, 여기는 레이어 마스크랑 모양이 똑같아졌죠. 이 이미지를 서버 스탠스 페인트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바탕 화면에 임시로 어, 뭐 JPG 보다는 뭐 GIF라든지 또는 PNG가 나을 것 같은데 GIF는 인덱스트 팔레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PNG를 가지고 손실 없이 작업을 해볼게요 마이 레이어마스크라고 했구요. 마이 레이어마스크를 서버센스 페인트에다가 넣어볼게요. 파일 넣는 방법은 파일에 임포트 리소어스 여기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애드 리소스 바탕 화면에 My Layer Mask 이거를 불러드리면 됩니다. 열기 자 근데 바로 열리지 않고 어, 또언 n Defined 라고 해서 지금 불러드린거에 뭔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얘를 무엇으로 사용할거냐 하는건데 어, 우리는 그냥 텍처로 사용할게요. 자, 그래도 아직도 불러들여지지가 않는데 아래쪽에 import your resources to 어, import 된 것을 어디에 어, 현재 세션에 또는 현재 프로젝트에 또는 전체 프로젝트에 자 우리는 현재 프로젝트에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import가 활성화 가 되고요 누르면 불러들여집니다 이렇게 어, 이 현재 프로젝트에 불려들여진 것은 프로젝트를 닫고 나서 다른 프로젝트를 열면 여기 텍스처 창에 이 이미지가 없습니다. 임시로 한 번만 쓰는 거고요. 이 이미지를 여기 있는 a d 비트맵 마스크에다가 넣어볼게요. add b i t 마스크에 조금 전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레이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파란색 이미지 이 파란색 필 레이어 그 다음에 그것의 마스크가 적용돼서 흰색 부분은 파란색이 남게 되고 검정색 부분은 파란색이 뚫리거나 또는 반투명하게 뚫리게 되는 거죠 포토샵과 비교해 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바로 이거죠. 자 배경이 있고요. 어, 서브센스 페인트에서는 당연히 배경이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런 이미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이미지 위에, 어 얘가 색깔이 우리랑 조금 다르긴 했죠. 약간 이런 느낌의 색깔. 자, 그리고, 음, 여기선 사실은 이게 없는 이 상태여야 되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자 이런 상태 위에다가 이 이미지가 어, 필레이어 그리고 레이어마스크 레이어마스크의 흰색은 자기색이 남고 레이어마스크의 검정색은 투명해서 아래쪽에 보이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거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렇 켜주면 어, 3차원이라 이렇게 명암이 보이는거죠. 아래쪽에 레이어가 있고요. 그 위쪽에 필레이어가 있는데 이런 푸른색으로 필레이어가 있고 거기에 레이어 마스크에 이미지를 집어넣었더니 이미지는 그레이 스케일이어야 됩니다. 자, 이미지를 집어넣었더니 그 이미지의 흰색은 레이어의 자기 색을 보존하고 검정색은 투명해지고 회색은 반투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포토샵에서 브러쉬의 속성을 알아볼게요. 포토샵과 서브스텐스 페인트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브러쉬 속성입니다. 자, 새 파일을 만들어서, 음, 화면을 좀 크게 해놓을게요. 자, 2000-2000짜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브러쉬 B 어, 빨간색으로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을 칠하면 이렇게 안 칠해지죠 키보드 F5를 눌러서 자브러쉬의 스페이싱이 기본값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 어, 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이 되었을 때첫 어, 번째 원과 한 개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25라서 그렇고요. 얘를 100으로 해볼게요. 자 100으로 하게 되면 어 붙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개만큼의 거리 차이가 날때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찍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연속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움직임을 세분화해서 이산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페이싱을 200을 줘볼게요. 자 이게 바로 스페이싱입니다. 그리고 l 로우라는 개념과 오패스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200, 100, 50. 자, 이것만 하면 일단 스페이싱에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테고, 그 다음에 l 로우 개념을 한번 볼게요. 서버 스탠서 페인트에서도 이 플로우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플로우와 오페스티 두 개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오페스티와 여기 있는 플로우는 둘다 브러쉬의 속성에 관련된 겁니다. 브러쉬. 레이어의 오페스티가 아닙니다. 자, 이 브러쉬의 오페스티는 어, 전체적인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플로우는 이 입자 한개한 한 개의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Opacity를 수정해 볼게요 Opacity 50자 바로 위에 Opacity 100%에 비해서 전체적인 불투명도가 50%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Opacity는 100으로 하고요 Flow를 50으로 해볼게요 자이 플로우는 입자 하나하나 컴퓨터가 뱉어내는 입자 하나하나의 불투명도라고그랬죠자 그래서 첫번째 입자와 두번째 입자가 겹치면서 불투명도가 진해졌어요 그래서 오페스티는 전체적인 불투명도 플로우는 입자 하나하나의 불투명도입니다 이제 서버스텐스 페인트로 가볼게요 자이 위에거 가리고 얘도 가리고 새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밑에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사실 없는 거랑 똑같죠 자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을 해볼게요 자 칠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브러쉬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현재 젤 위에 포토샵의 옵션바와 같이 브러쉬에 대한 몇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사이즈, 크기를 얘기하는거죠. 물론 컨트롤이나 시프트 같은 단축키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바로 플로우가 있습니다. 현재 플로우 100이네요.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머리의 넓은 부분에 그려볼게요. 자, 현재 플로우가 100이고요. 플로우를 낮춰볼게요. 자, 마치 포토샵의 오페시티처럼 작용을 하는데, 이 플로우는 그 입자의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스트로크 오페시티가 여기 따로 있죠. 자, 플로우를 다시 100으로 하고, 스트로크 오페시티를 낮춰볼게요. 여기서 표가 안나지만 어 개념적으로는 아까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스페이싱 20 이죠. 얘를 어 아까처럼 100 하면 서로 겹칠 일이 없겠죠. 그러면 둘다 100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 겹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덤성덤성 보이냐 100인데 음그 이유는 이 브러쉬의 폴오퍼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오퍼 아, 포로퍼는 포토샵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현재 이버러이는 딱딱한 버러시인데요이브러 여기 속성에 들어가면 하드니스 있죠 이 하드니스가 포로퍼랑 같은 개념입니다 딱딱한 정도인데 현재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드로잉을 하게 되면 플로우도 100으로 해놓고 드로잉을 할게요 자 드로잉을 하게 되면 이게 딱딱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하드니스를 값을 0을 주게 되면 중앙은 100% 진하고 변두리로 갈수록 흐려지는 변두리로 갈수록 흐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서브스탠스 페인트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하드니스 값이 이렇게 부드럽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싱의 값을 여기서도 줄일 수 있는데요 기본값인 20으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포토샵에서 처럼 이렇게 딱딱한 브러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토샵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 브러쉬의 모양을 내가 만들 수가 있죠 브러쉬를 디파인에서 만들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서버스텐스 페인트 에서는 쉘프에 보면 원래 기본값으로는 오 l 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알파에 가보면 어, 알파 포토샵 이나뭐 서버 센스 페인트 마찬가지로 검정은 투명해서 없는 거라 그랬죠 흰색은 있는 거자이 알파에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는데요 이 모양을 브러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어 일반 레이어 투명 레이어가 있고 그 투명 레이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브러쉬의 모양을 바꾸려면 속성창에서 페인트 아래쪽에 가면은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이 알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아톰 원자 모양 갖다 놓으면 여기가 아톰 모양으로 이렇게 찍힙니다. 브러시를 크게 해서 클릭하면 아톰 모양으로 찍힙니다. 뭐 다른 모양들도 다들 가능하고요. 이렇게 3차원에 찍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 제일 처음에 있던 애는 여기에 shape이라는 애가 들어있는데요. shape. 자 여기 있는 이 shape이 원래 기본값으로 들어있었는데요. 여기 s h a p e 있죠 shape. 어이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딱딱한 걸 원한다 그러면 딱딱한 원을 구하거나 없으면 포토샵에서 그려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모양을 원한다 그러면 얘를 알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찍으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로써 포토샵과 서브스텐스 페인트의 브러쉬에 대한 속성들 몇가지를 알아봤습니다. Opacity, 브러시의 전체 불투명도 Flow, 브러시 입자 하나하나의 불투명도 그 다음에 브러시 모양은 뭐 하드니스 또는 소프트니스로 변화할 수가 있고요. 어, 커스텀 브러시는 여기 있는 여러가지가 있거나 뭐 만약 포토샵 같으면 은자 이런걸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거를 뭐, define brush 뭐 그런걸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거죠 define brush plus preset 이런걸로 해서 내가 이 모양을 브러쉬로 지정할 수가 있는거죠 어, 같은 방법으로 substance paint 에서도 알파에 없는 것들을 내가 원한다면 포토샵으로 어, 아까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에 file import resources 해서 불러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my 뭔가를 해서 여기에 define에서 알파를 하게 되면 여기 알파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